어려 진짜 와우.. 족 같네. 이거 타이어도 안야겠다와나잠안 가뒀구나. 씨발, 이 아, Блядь, выстрелять не хотим, и так наблюдаем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. <웃음> 아, 진짜 끝났다. 끝 왼쪽 아, 두개 나는데? 뭐야? 네, 우리 말고 다른 발소리. 왼쪽이에요? 둘이? 네, 에이, 왼쪽. 앞에. 죽여요. 네. 안된거 용병님? 아니요, 저 멈춰있어. 저 앉아있는 거 저기, 탑. 탑 아래, 탑 아래, 그, 아이예요. 앉아있는 앉아있어. 두, 둘이에요, 얘네. 아. 저죽었어 죽었으으 으어어연령 어. 오오 음. 또있어 또있어 또있어 네명인데? 아 여기도 나가? 아니, 여기도 나가. 나 나가. 나가. 나가. 나가. 나가. 나 나가. 나가. 나나가가가나나나나나 하나, 하나 죽었어. 얘는 안 죽었어. 안 죽었어. 얘. 하나 죽었어? 아, 안 죽었어. 하나 죽었어? 다 죽었어. 나에 하나 죽였냐고. 예예 예, 하나 잡았어. 나나 배때지 나 구멍 나서 배때지. 잡았어? 아니요. 루마네루마네 누구야? 루마에 누구야? 주이사함 그냥? 저거 저 아니에요.. 잡았어? 아니야 못 잡았어 yeah. 살아있어 살아있어 사먹 내가 봐줄게 계속 나 일단.. 으아 어딨어 하나 더있을에 이거 먹어봐 눈이 안 들리냐 아마도 게임이 너무 리얼리즘하고 막 이제 다른 게임처럼 이제 허드 같은 오, 거. 오미치 잠깐만, 잠깐만. 오오 오. 어, 어, 어. 나가야, 나가야, 나가야, 나아야, 무조건 나가야. 무조건 나가야, 무조건 나가야, 무 나가야, 돼가야 씨발, 다 이거. 무서진다. 버릴까버리버리 버리고, 버리 버리고, 버리고, 버리고, 버고 탄버리고버리고어다 버렸다 보발리보 브리보, 브리보, 브리보, 브리야 브리보, 브리